약수랑 배수가 이제 경알했잖아요 네. 근데 배수가 특별한 게뭐 4의 배수, 그다음에 8의 배수, 9의 배수, 11의 배수를 이걸 알수 있단 말이에요. 어떤 규칙으로서. 아. 그 규칙을 말하면 4는 어떤 예를 들면 음. 100이 있어요. 근데 이 어떤 수에서, 어떤 세 자리 수에서 네. 끝에 두 자리 수가 0이거나 네. 그두 자리 수가 4의 배수이면 네. 이 수가 4의 배수라는 걸알수 있고요. 8은 위에서는 이게 두자그두 자리 그 수가 0일 때잖아요. 근데 8은 음네 자리 수가 있을 때 끝에 두 자리 수가 0일 때